세계 최대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유튜브의 동영상 댓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모티콘은 무엇일까요?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아니면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보라색 하트 이모티콘일까요? 2018년 7월 17일 세계 이모티콘의 날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댓글 중 가장 많이 쓴 이모티콘을 조사해본 결과 하트가 1위, 2위를 나란히 휩쓸었습니다. 여러 모양의 하트를 합치면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자주 쓰인 동물 이모티콘은 무엇일까요? 바로 판다입니다. 또 강아지 계열 이모티콘이 고양이 계열 이모티콘보다 1.7배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메신저로 소통할 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대화창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언택트 마케팅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소비자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고자 이모티콘의 사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DBDBR은 7월 17일 세계 이모티콘의 날을 기념해 기업들이 이모티콘을 활용해 고객과 디지털 세상에서 소통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도미노 피자는 고객들이 SNS 채널을 통해 피자를 주문할 때 재미있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도미노 피자의 트위터 계정에 피자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주문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 캠페인은 이모티콘을 이용한 광고 캠페인 중 가장 성공적인 사료로 언급되고 있으며 2015년 칸 광고제에서 타이타늄 그랜드 픽스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사의 이모티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2011년 11월 도입된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하는 대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이모티콘이 카카오를 스타트업에서 10조 대기업으로 키운 성공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강풀, 이말련, 노랑구미, 날등 인기 웹툰 작가들의 캐릭터를 시작으로 인기 캐릭터와 스타들의 이모티콘이 출시됐고 이외에도 다양한 감정 상태를 전할 수 있게 됐죠. 또또 또 그래픽 출력 및 디자인 기술의 발달 이후에는 2D 이모티콘과 모션 이모티콘을 모바일과 온라인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이모티콘 시장은 IT 산업 분야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카카오 이모티콘의 경우 누적 상품의 수가 약 30만 개에 달하며 누적 발신량은약 2,200억 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또 매월 평균 2,900만 명의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고객들과 디지털 세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사례도 있죠. 일례로 투자분석회사 골드만석스는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된 분석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재미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업 공식 트위터에서 이모티콘으로 이루어진 소통을 시도했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전문적인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이모티콘을 넣었다는 것이었죠. 실무에서 이런 상황을 접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어떻게 해야 이모티콘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침례대와 홍콩대 공동연구진은 디지털에서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이모티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소비자들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기업의 판매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얼마나 판매원이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냐는 따뜻함 정도와 얼마나 판매원이 전문적으로 보이고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판별하는 능숙함 정도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연구에서는 판매원이 텍스트 기반의 문자 이모티콘이나 그림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폈는데요. 소비자들은 해당 판매원들이 더 인간적이고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판매원의 능숙함 정도를 인식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죠. 연구자들은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모티콘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관계를 공동체적인 규범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느냐, 거래적인 규범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구속 연구에서 판매원과의 관계를 공동체적인 규범을 통해 판단하는 소비자일수록 판매원이 이모티콘을 사용할 때더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요. 반면 거래적인 규범을 중시하는 소비자일수록 이모티콘을 사용한 판매원을 사용한 판매원을 능숙함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을 발견했죠. 동시에 연구자들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와 판매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은 기업 판매자의 따뜻함 정도보다는 해당 문제점을 빠르게 잘 처리하는 능숙함 정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본 연구 결과는 많은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모티콘을 이용해야 효율적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줍니다. 기업은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이모티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